도리라 이건 이제 도리라라 하는 것은 득도 한 사람이든지 수도 한 사람이든지 통칭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도를 깨뜬 사람이든지 지금 도를 깨끗는 사람입니다 더로우 진정 견내가 견자가 더한 그 사람뭐이 근본이 되느냐면은 진정 견내가 아, 적실 요구된다 이 말이야. 현재 진정 견내란 걸인제 아, 신이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진정 견내. 이제 견내라 함께 흔히 보통 무슨 사랑군별, 예? 사랑군별로 가지고 하는 견내를 그리 알면. 큰오해다그 말이요 이게 분명히 진정견례 을렇하거든 진정한 견례 지금 말하자면 정지정견이다 그 말이요 이 정지정견이란 것은 국지견 부처님이 성거를 하는 이후에 부처님의 지견 이것이 정지정견이지 실지등각도 정지정견이 아니야 이건 사지사진이다 이그 말이요 야실지등각도사실의 수성은 음, 정지정의원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이 어느 있냐면은 소지자. 아는 전해가 정지정지원을 바라가있고 성분을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정한 그 정지와 정지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그해 말이요. 정해. 이걸 갖다가 아주 극적해 부분에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문재신이 말씀하는 전례는 사실에 있어서 정지 어, 경전, 시지 등가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아리아 근본무늬까지 완전히 이제 벗어나 어, 여기에서 사중특화를 해가지고 진의중지 진여중견을 갖다가 중득한 이것이 아니면은 진정특내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의수자구중증가 이룬 것이고 일반 분이 묘심을 중득한 것이다이 말이요 구중증가 네, 이룰지 못하고 까지 일반적으로 신경 하지 못하였다그럴 네. 어. 때에는 그것이 진정 채널라갈수 없습니다. 진정 채나라갈수 있는 니까후보들한잘 못해 말이야. 보통 전례와 관계는 뭐기중는됐례시지 등간 어 소지장 의제해서 말이야. 소지장 해가돼 가지고 성공 못하거든. 그런 전례가 아니다. 시지등과와 전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꼭 저기 쟁구경가를 성취한 그 교가. 이구의 이제, 경지정지를 말하고 인줄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지견인 말이야 불지견인 진정진, 진정진례를 갖다가 우리가 성취해야 지 성취하기 전에는 술치서도로갔다성취할갈 수도 없고, 진생을갈 수도 없고, 성부을갈 수도 없고, 성취에갈수 없다, 그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수님이 항상 이 경지, 인 말이죠. 불지견인 진정진례가 갖고, 많이 역설했습니다. 천천도 신영하야 천도 이천현현천 하고 등 천도야 신영한다 말이야. 나구든지한번로 아? 만들면 북지경을 갖다가 숙취했으니까요. 이제 중기를 갔다 완전 히이즈짝 얻다 말이야. 그들 것 때문에 천하무제지야천하무제이다 말이야. 천하 저희 없다고 말해. 신영 마음대로 할수 있어. 병국 살부라고 부처를 맞는 부처를 지고 허살 맞는 도사를 지고 말이야. 어? 그 또만든는주인공 장치만이거든 또 그래 가서 만든는살부 살라 사, 저기 살이 자제해서 어? 살부 살지도 마음대로 하는 동시에 살부 살지도 마음대로 해서 아주 자유 자제하게 그냥 천내어서 조건도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구애됨이 없어 아주 정말로 추적 대장부가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면피자 일반 정만난록이란 말이야 그럼 어찌 되냐면은 일반의 정매, 정매라는 것이 귀신들 말한 것이야요 초깨비 귀신들. 귀신들이 만 대로 허황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든지 보통 사람도, 보통 일반 사람도 지정신을 바았다저로인 사람한테는 귀신이나 저 초깨비나 이런 것이 예, 헛것이나 초깨비를 얼리지 못하는 것이야요떻리지 못하는 것이 지정신이 흐리가 있고, 만 뭐, 정신이 뭐 현찮거든. 그러면 이제 초깨비나 뭐, 뭐 저것같이 이런 게에 비우고 이제 사람같이 고립이 된다. 이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런 정교락 하는 것은 말이오. 저 있지, 만든, 하도 중생부터 시작해서, 저 불고살까지 말짱 통틀어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오. 통틀어서 말할 수 있어. 성불에 있으면 이제 정리해드릴 수 있나? 정리해드릴 수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 얘냐면은 참으로 이제, 기격이 이제 대, 이제 참선지집됐던 말이오. 어떤 이제 참, 눈먼지, 이 중생을 갖다가 교화한 데 있으면, 그거 가서 이제 귀신으로 도 하고, 조조를 또고다 하는 게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있으면 안 되면, 중생을 갖다가 안 속일래, 안 속일래 없다. 그 말이요. 자기는 속일래 생기 없지만은, 중생이 모르는 데에 자히 자꾸 만이 속이 저리 속이 하는 것이야. 이 속이 저리속 하는데, 그 이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동부를다 성취하고 난 뒤에는, 응? 귀 참나 들어서 적으로살도만이야 참나 대선지식이말이야 썩을 때 만드면 썩히지 않 한다. 홍란되지 아니 한다. 이말이야 어? 아무리 만드면 참나 대선지식이 참번로 무진 병제를 가지고 우승이 우신 없든지 법을 가지고 말이야그 사람을 갖다가 홍란쇠를 그냥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홍란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천나 대선지식을 갖다가 표준 삼고 이렇게 말이 돼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뭉퉁구리야 그게 말이지 뭐였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사실의 스승은 음, 천하 대선직이 또 여가 있으면 이제 정말 귀신의 토끼를 쭉부리에 만들면 발짝 밀어놓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합니다. 그냥 그걸 알아야 돼. 그러 누구든지 참으로 진정경례, 북지이례를 갖다 바로 깼지, 정지경례를 갖다 바로 깼지나 말이야. 예, 참으로 정한정사하긴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행편을 할 때에 아무리 많은데는 설사나 천하 대선직이 고사하고 새로 닮아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리 세이고 저리 세이고 혼란을 할라키어도할수없다 그 말이야. 무사한 것 귀인이, 무사한 것이 이만들 참말이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예? 무사한 것이, 무사한 것이. 야그 무사한 것은 무엇이 무사하이유사는 뭐입니 무사이야이 말이야. 일체 불법이 필요 없는 이 사람이 만든 무사한 사람이야 일체 불과. 참말로 무슨 거지? 뭐참선을 한다, 연봉을로 한다, 기원을한다 말이야 성불로 한다 무슨 거지? 뭐 보살로 한다는 것같기다안 있어 이건 처음에 유사다 그 말이야 성불작조도 유사, 유사 예, 부처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말안 되면은 불법과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이렇게 초월한 사람, 초월 월조한 사람 응? 성불작조도 아니야? 부처가 되고 싶고 조사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유사이다 내무사이란는 예, 것은 초도 별조하고, 부처도 초원하고, 조사도 초원해서 말이야. 일체 어천지만 안 되면은, 무만안되면이런이는 사람이다, 말이야.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전랑부인의 한도, 인자 예? 모든 어천지만, 대학이 다 꺼지고, 부처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빼가지고, 만되면 아, 뭐할 것이 없거든? 그럼 하늘이라안사 아무 이랬는 사람이다, 말이야. 어? 그이런는사람은 그건 뭐냐면, 기대죽 주권, 권리의 민족, 땅은 아무 이런거든 응? 배고프면 진짜 밥 먹고, 뭐 고남이 잠자 났자 하면 이것이 이제 막 일약하다. 어, 일약다실제 쓴거 뭐, 네? 부부를 깨어 하니, 뭐, 참선하니, 연분도 하니, 부처가 되는고 싶으니, 응? 보살이 하니. 이점 유사하시다. 그 말이야. 그 전부 다 귀, 귀인이 아니야. 축제 대장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전개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어? 부처가 만든, 부처를 만든 부처한테 쏙이고 조사를 만든 조사테쏙 끼고 말이야. 중사를 만든 중생한테 쏙이고저리쏙이고 속지, 말이야. 천하의 만드이 어디로 가든지만든는 일이 자빠져서 저도실점밖에 가니까 지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